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게임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게임 속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로 인해 주인공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된 영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자신을 희생한 게임 속 영웅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바리안 린입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탄탄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 두 진영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불타는 군단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전쟁을 해왔던 얼라이언스와 호드가 불타는 군단을 상대하기 위해 수장 바리안 린과 불진을 앞세워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얼라이언스 병력은 적의 수장 굴단이 있는 쌀게라스의 무덤 앞으로 곧장 진격을 하게 되고 호드 병력은 마루 위로 올라가 공중에서 공격하는 군단의 악마들을 상대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던 연합군의 전략은 군단의 추가 병력이 몰려오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민들러노의 궁수들이 공중을 확보해야 해! 아니, 그러지 않겠군. 그럴 줄 알았어. 저 여자를 믿는 게 아니었네. 이행 공격선으로 가자. 저는 대각하라. 네. <웃음> <웃음> 기억해주마 목숨까지 바친 구강과 헛된 죽음을 얼라이언스를 <웃음> 위해서다 아리아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 함께 싸운 동료들을 구했고 이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 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자신을 희생한 게임 속 영웅은 타이탄폴2의 BT-7274입니다. 타이탄폴2는 매우 높은 메타크리틱 점수를 받은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특징이라면 주인공이 파일럿이 되어 거대한 이족 보행 로봇 타이탄에 탑승에 전투를 한다는 부분인데요. 주인공 제쿠퍼는 타이탄 bt와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를 함께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계로만 생각했던 bt와 교감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가게 됩니다. BT! 특히 타이탄과 주인공이 모두가 갈수 없는 임무지역에서 그들의 관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타이탄 비티가 주인공을 잡고 임무지역까지 던져서 주인공만 따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던지기 전 주인공을 바라보고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하고 던져버립니다. 일반적인 기계라면 이런 이야기 없이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고 주인공을 던졌겠지만 비티는 다른 기계들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를 처치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적대 세력이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기계 장치를 찾게 됩니다. 기계 안에 설치된 아크라는 물체를 꺼내는 순간 전자기 폭풍을 맞으며 비티의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비티와 주인공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Attempting oh. to restore our oc ocular systems. We fired everything at the u l w o n Ocular killer systems restored. My analysis is throat. Hostile. Hostile titan d e t e c t e It's your lucky day, h e r a I'm not going to kill you. I don't work for free. But... You don't get to kill me, either. Yeah, you earned this, eh? Listen! That Vanguard Class Titan is still in there. Not my problem, Arda. Should have put it in my contract. I've got other people with money to see. What are you doing?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Indicates that the throw is our only option. The throw is our only option. The throw is our only option. Thank y o Sidney. t o Cooper, I require your assistance. My auto navigation systems are offline. Get me into that injector assembly. We must do this together. You've got to find a way to destroy the fold weapon from the inside! There's no other way! Commander b r i g g s I believe I have a solution. In its exposed state, my reactor core may be able to destabilize the arc at the center of the fold weapon. What are you saying? We can blow it up. I'm sending you coordinates for a dropship rendezvous. Coordinates received. We'll be there, but I don't see how you can. Trust me, I have r o b l e d d o n the m a t h I sure as hell hope so. We're on our way. Good luck, both of you. Freaks out. Don't worry, B.T. I'm not going anywhere. Copy that, pilot. <laughs> Protocol 3. Protect the pilot. BT, what are you doing? Trust me. BT! 의 희생으로 인해 주인공 쿠퍼는 타이포 행성을 벗어날 수 있었고, 기계지만 전우애를 보여준 BT를 통해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동료들을 구한 영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웅이란 보통 사람보다 용기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용기를 지속시킬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명언처럼 자신의 행동에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용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영웅이라 생각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